뭔가 아, 삶이 어, 평화로웠어 거기서 어, 어, 근데 아, 택시기에 어, 생각할까 하는 거어 <웃음>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웃음> 네, 인사해? 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시죠 마카오에 있는 부두녀 발권도 바로 해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되고 이제 어. 이제 부두녀가 아닙니다 부두녀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두녀로 기억 많이 하신다아 이제 사측이 아닌데 그래 아, 그러니까 사칭 안니 <웃음> 진짜 투고 보면 은근히 널 찾는 사람들이 많아 너가 안 나온 지한 2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찾더라고 신기하게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그게요 저도 모르겠어 <웃음> 일단 우리 산 올라가서 어, 등산 좀한 다음에 네, 나중에 네. 이제 밥 먹으면서 오케이. 얘기 좀 합시다 아, 예. 오케이 안녕 아, <웃음> 어, 아까 여행에 미치다? 여행에 미치다. 그냥 난 미치다 미쳤다 멋있다 그지 보람있어 보람있어? 잘좀 와봐 죽을라 그러지 말고 상쾌하지 않아? 안 상쾌해? 2번만 상쾌했다가 장례 찍 <웃음> 야, 이거 뭐가 힘들다고! 야, 경치봐.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남산타워. 여기 63빌딩. 그리고 저쪽에 롯데타워 보이고. 죽어가는 구두녀. <웃음> <웃음> 다 왔습니다. 야, 여기 진짜, 야, 여기 너무 좋다. 와... 아 너무 맑다 너무 좋다 이게 바람도 부니까 확실히 막 땀도 별로 안 나고 땀 많이 나? 하긴 나도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자 <웃음> 드디어 정상 338m 사진이야? <웃음> 사진 척하냐 인왕산 정상에 왔습니다 자, 정상 왔으니까 인증 인증 와첫 등산 어, 처음이자, <웃음>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세팅하는 거야? 그면뭐더 이뻐져? 자 등산 끝나고 왔는데 어땠어? 아 찍고 있어? 응어 뭐야 <웃음> 이쁜 <예쁜> 척 개쩔어 <웃음> 긴장 말했어 <웃음> 뭐할말 없어? 근데 추억이다 진짜 그때 아니, 저희... 마, 그래 때그 마카오 응. 생활을 한번 말해봐 우리 같이 갤럭시 뱍에도 응. 갔었고 또 어디 갔지? 응. 무슨 박람회? 막 이런 것도 갔었고 베네시안 호텔 막 어... 그런 행사도 갔고 피모한도 갔었고 그리고 그 뭐냐 에그타르트도 먹고 응, 에그타르트. 아, 잘 응. 음 내가 타르트도아잘 다녔네 마카오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응. 진짜 많아 생각보다 그치.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어, 가끔은 <웃음> 마카오 생활이 뭐가 좋았어? 마카오 생활 일단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관계들이 많잖아. 또 아무래도 다 같은 언어를 하니까 주위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마카오에서는 진짜 여행객처럼 내 하우스 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지? 어차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웃음> 어, 어, 어. 뭐 그런 게좀 자유로운 게. 그래서 뭔가 삶이 와. 평화로웠어 거기서. 어,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높은 거에 비해서 되게 평화롭고 어, 사람 와, 없는 거 같고. 그지. 뭔가 동네하 한적해 어. 그 마카오에서는 한 차가 10분만 밀려도 택시 기사가 3일 있다고 내리라고. 맞아. <웃음> 장난이. 어, 택시 기사 생각하니까. 스포, 어, 스트레스 받는다. 나 택시 기사가 무슨 스팅 같은데 거의 내리라 앉적고 있잖아. <웃음> 가까운데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가까운데 가는데 막히니까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무슨 풀숲에다가 너 내려 이래가지고 어. 어떻게 내려? 나 오늘 집에 가 <웃음> 집에 내려다줘. 해가지고 자기 맞지. 나도 이제 택시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 요금 맞아, 맞아. 더 받는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맞아. 삥 돌아가는 것도 기본이고 맞아, 맞아. 아무 말도 안했는데 지원자 막 나한테 욕하는 것도 맞아, 기본이고 택시는 한국에서 안돼. 모든 서비스 분야가 그래. 우리나라 확실히. 뭐, 모든 방면으로 물론 호텔만 다니시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현지 식당 가고 현지인들 많은 데 가면 그런 거확 느끼지 그래도 좋았던 기억도 많고 이런 약간 아쉬웠던 기억도 있고 뭐 모든 삶이랑 그렇잖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야 그래도 재미가 있지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오늘은 그냥 등산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두녀 군항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뭐 그래요 진상할 <웃음> 때 찍자고 하지 말고 아, 좀.. 어? 정상적이지? 어, 어. 좀 이거 될수 있네 <웃음> 얘가 지금 메이크업이 좀 약간 <웃음> 많이 지워지고 <웃음>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어, 아까 엄청 많이 힘들어한 거 알죠? <웃음>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약간 정상적일 때 한번 만나서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사해줘 구독? 좋아요? <웃음> 아좀 크게 해라 야. 구독? 좋아요,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둔여, <웃음> 무둔여 채널을 하나 팔 테니까. 어, 아, 갑자기. <웃음> 넘어와 주세요. 어, 아, 갑자기. 어. <웃음>